미스터트롯2 박지현의 꿀벌즈 팀메들리 새곡이 단숨에 차트에 진입했습니다. 12일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인 멜론차트 트로트 부문에서 대장 박지현이 결성한 꿀벌즈의 팀메들리 음원이 단숨에 53위에 오른 명자를 시작으로 토요일 밤에가 77위, 꽃바람여인 89위 등 지난 10일 미스터트롯2 메들리 팀미션 베스트 음원이 발표된 뒤새곡이 차트에 바로 올랐습니다. 이들 음원은 지난 9일, TV조선 미스터트롯2 새로운 전설의 시작 8회, 메들리 팀미션 곡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지현이 뽑은 꿀벌즈 멤버 강재수, 장송호, 성리, 송도현은 남진의 당신이 좋아, 조승구의 꽃바람 여인, 나훈아의 명자, 유진아의 미운산해, 김혜연의 토요일 밤에, 서른도의 사랑의 트위스트까지 무대를 완성했고, 총 6곡이 수록됐습니다. 개인곡은 여전히 강세입니다. 꿀벌즈 대장 박지현의 데스매치곡 떠날 수 없는 당신이 12일 기준 7위까지 치고 오르며 음원차트 강세를 확인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박지현의 못난 놈이 15위로 차트에 올라 있습니다.